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인 저는 지블라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빌라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사님이 저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항상 집이 어두컴컴해 전등을 바꾸고 싶었지만 빠듯한 생활비로 교체할 여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에서 LED 조명등은 물론 현관문 외풍차단제도 설치해 줬어요 주거상담 주거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희망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거상담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곳 주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이제 서울시내 25개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주거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복지센터는 시민들에게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와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주거복지센터